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요. 우와, 진짜 멋있어. 와, 전매기는 보자. 아니요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을 줄을... 음. 오. 네, 사주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그는 또 왔지만 나는 아직 그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이언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 형, 아이언맨 9분의 1 사이즈부터 6분의 1 사이즈, 4분의 1 사이즈, 2분의 1 사이즈, 1대1, 흉상까지다 했잖아요. 뭐또할게또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자, 보여드릴 녀석은 사이드쇼 4분의 1 스태츄 아이언맨 마크7 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액션 피규어들은 아이언맨으로 보여드렸었고 스태츄도 2분의 1스케일의 마크 마크 46을 보여드렸었던 적은 있습니다. 굉장히 초창기 때 제가 보여드렸었고 움직이지 않은 스태츄는 아이언 스튜디오 10분의 1 스케일로 때로 보여드릴 때 보여드렸던 기억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독 DP를 할수 있는 이런 멋있는 매켓 사이드쇼에서 이제 4분의 1 스케일들을 대부분 이제 매켓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보여드려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사이드쇼 이 매켓 시리즈는 아이언맨 마크 6 그리고 워머신 마크 1이두 개가 좀 레전드로 남아있고요. 마크 42랑 아이언 패트리어트는 기대는 못 미쳤었고 요거 전에 나왔었던 아이언맨 마크3 아이언맨그렇게밝고서 있는 그 녀석이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이번에 마크7이 나왔습니다 아 아이언맨은 떠났지만 피규어 회사들은 아이언맨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가격대는 110만 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거는 아니고 제 지인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부산에 계시는 오타 카페 사장님께서 빌려주셨습니다 또잘 리뷰하고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렇게 박스를 보여드리자면 어벤 앤저스원에 나왔던 그런 장면을 하고 있죠. 당연히 뭐 마크7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 전투에서 물고기 같은 놈 쏘고 병사 쏘고 하면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던 그 장면을 담고 있는 것 같고 사이드쇼의 박스는 클래식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뉴욕 배경이 있다가 뒤로 가면은 짜잔! 아이언맨 마크7이라고 써있고 아이언맨 마크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에 스타크 타워 하나 보이네요. 스타크 타워. 아 깨알 이런 느낌들이 있고요. 요거 이제 벗겨볼 텐데 요거랑 비슷한 크기의 아이어맨 마크7을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게또 있습니다. 퀸스튜디오 아이어맨 마크7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따로 구하지는 않았는데 그 친구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또좀 다르더라고요. 그걸 이제 실제로 뭐 비교는 제가 못해드리지만 사진이랑 한번 비교해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요즘에 좋아요가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 눌러주세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액션 피규어도 좀 비싸잖아요. 가격대가 있는데 스태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수집품이기 때문에 사서 모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하는 거죠. 뭐 이럴 때는 조심스럽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 형님 제가 먼저 꺼냅니다. 자자 자, 들어갑니다. 올라갑니다. 짜잔 이렇게 봐서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베이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그래도 1대일 많이 했다고 쿼터스케일이 우와 거대합니다 이렇게는 또 생각이 또 많이는 안 되네요 제가 쿼터스케일의 토르나 캡틴 아메리카라 타노스 이런 애들을 아이언 스튜디오 걸좀 그래도 꺼내봐서 거대함이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사이드쇼 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에서 또 다양한 제품군들이 나오면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스는 뭔가 폭발하는 듯한 이렇게 약간 연기가 좀 자욱한 느낌 요 자네들은 치타우리 물고기 그런 애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꽃차이 있는 느낌 들이 있고 연기가 뭉게뭉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어벤져스 아이언맨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체를 꺼내 봐야 될까오 이거 뭐야? 상시전원이 있다라는 건 콘센트가 아 이거 진짜 1 1 0트 이거 아무튼 요거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불도 켜진다라는 얘기고요 스태츄의 매력이 상시전원을 해놓고 불 켜놓고 보는 깜깜하거나 은은한 조명에서 라이트를 보는 재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체를 한번 꺼내 볼게요 아 역시나 폴리스톤 레진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만졌을 때의 느낌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와 이게 지금 마크7의 본체인데요. 광채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거 이따가 좀 디테일 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어떻게 저거돼? 아 오오오. 조심해야 오, 오. 돼요. 오. 종아리 쪽을 꽂아주면 살짝 뒤로 물러나는 듯한 느낌이 있죠. 이 같은 퀸스튜디오랑 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퀸스튜디오 1 4분의 1 사이즈는 비슷한 포즈지만 약간 서서 공격하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 친구는 약간 뒤로 좀 물러나면서 공격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뭔가요? 치타오리 그 물고기 위에다가 이거 탁! 헐크가 꽂으면 토르가 망치로 꽉 꽂아서 넣었던 그런 잔해 아닌가요? 잔해 뭔가? 아, 여기에 꽂는 것 같습니다. 자석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게 표현을 해줬어요. 이게? 어,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뭔가 이런 잔해들을 두 개를 또 이렇게. 오, 쏙 빨려 들어가는 항상 기분 좋은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오른팔로 보입니다. 오른팔을 꺼내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요런 식으로 딱 꽂아지는 거고요. 왼팔, 이게 왼팔은 희한하네요. 포장을 이중 포장을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뭔지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1차 포장밖에 안돼 있는데 얘는 2차 포장이 되어 있네요. 뭔가 구성은 특별한 건 없고 단촐한 느낌이 좀 듭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꽁꽁 싸맸는지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출시됐을 때 사진을 아마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와, 이거 뭐 스티로폼까지 해놨어. 꽁꽁 싸매놓기됐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내가 다시 포장 못하는데, 이거. 어... 이런 식으로 미사일이 발사되는 루즈가 아예 지금 탈부착이 아닌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포장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꽂아주면 아하!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았어요. 미사일 자체가 그냥 열린 느낌만 준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발사되는 느낌을 그대로 줘놨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언맨 마크 7의 얼굴을 장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으면요. 오 이렇게. 앞에 시타오리 물건들, 이 친구들은 자석으로 꽂는 느낌이 있었다면 팔이랑 헤드들은 밀어서 꽂아줘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라이트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단순 접착식이 아닌 전지를 연결하는 단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뭐 베이스 표현들, 검은 연기들을 표현을 해줬는데 너무 멋집니다. 불이 이렇게 나오기 있기 때문에 아래쪽이 이렇게 연기도 파인 느낌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스태츄이기 때문에 이 등짝 이런 부분들이 열리지 지는 않고 포즈는 훌륭합니다. 이광발이 생각보다 너무 잘 빠진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발쪽 보시면 발쪽만 뭔가 유독 웨더링을 몰빵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종아리가 굉장히 매끈한 거에 비해서는 좀 이질감이 있고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웨더링이 조금씩 옅어져야 되는데 여기 파츠 따로, 여기 파츠를 따로 도색을 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유리한 곡선들, 중무장한 이런 느낌의 아이언 맨들을 표현은 너무 좋고요 특히 이렇게 허리가 살짝 구부러지는 느낌은 스태츄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액션 피규어에서는 또할수 없는 이렇게 뭔가 허리가 S라인 곡선으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들은 너무 좋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편 상태에서는 안 보이지만 구부린 상태에서는 이런 관절들을 또 표현해줬다는 을거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의 뭔가 먹선들이 약간의 삑사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저도 뭐 자세하게 보는 편은 아닌데 도 뭔가 사이드쇼 명선에는 조금 모자르는 듯한 느낌의 마감 처리가 좀 있습니다. 팔 꿈치 이런 부분들 쪽에 보시면 그린 느낌이에요. 이런 겨드랑이 쪽에 기계적인 피스톤 장치들 이런 것들도 표현이 예쁘게 되어 있고 다른 스태츄들도 많이 봐왔는데 최근에 퀸 스튜디오 1대1 스파이더맨이 마감 처리는 진짜 1등이었던 것 같고 요거는그거에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막뭐 그리는 적들이 좀 있고요. 특히 이 마크7 매켓의 시그니처는 요 장면인 것 같아요. 요 부분 미사일이 요 나가는 부분을 공중에 뜨게 표현을 해줬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좋고요. 뒷부분도 플랩이 뭐 닫혀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크7은 비교적 중장갑이지 않겠습니까? 마크6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어깨 장갑 파츠들 잘 보여주고 있고 요때만 해도 뭔가 나노 입자가 아닌 기계적인 느낌들이 조금 더 보이는 아이언맨이었습니다. 마크7 전체적으로는 비율들도 너무 좋고 플랩들이 열렸다 닫히는 파츠들을 조금 뭔가 더 넣어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도 되지만 아니 그건 또 욕심이죠. 퀸스튜디오 4분의 1 사이즈 이 사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친구는 닫아져 있고 미사일만 발사되는데 오롯이 집중을 한 느낌이고 이 친구는 플랩도 다 열려있고 허벅지에 이런 장갑 파츠들도 다 열려있어서 조금의 차별점은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다 닫혀있는 거는 조금은 심심한 느낌도 좀 있긴 해요. 뭐 깔끔하다면 뭐 깔끔한 건데 이렇게 성표현들도 잘 되어 있고 이 라이트는 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포인트인 헬멧은 이렇게 또잘 나와준 느낌이고 아 여기 아크릴터 굉장히 큰 느낌 아래쪽에 기계적인 쇄골을 또 이렇게 원래 또 아이언맨 마크2나 3부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하토이 마크 7 다이캐스트로 만져봤을 때 무광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크 7은 무광인 걸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빨짝 반짝한 유광 마감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선이 있어서 요거를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보여드려봐야 되겠어요. 뒤쪽에 꽂는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꽂아질 수가 있고 요 딸깍딸깍하는 요게 있네요. 네 그러면은 전원을 꼭 꽂았다 뺐다 안 하고 온오프 스위치가 있다라는 거. 자,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어둡게 해놓고 한번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요. 우와, 진짜 멋있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의 이 역동적인 포즈와 또 거기에 라이트가 더해지니까 훨씬 더 멋진 느낌이 납니다. 주먹을 진 아래쪽에도 리펄서 불을 생략하지 않았어요. 특히 아래쪽에 불 연기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느낌들 표현은 진짜 멋있습니다. 아, 여기 뭐 진짜 뜨거울 것 같아, 뜨거울 것 같아. 베이스가 전체적으로 불이 다 들어오네. 이 베이스가 뭔가 압권인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핫토이 yes. 파이더맨 스텔스 수트의 디럭스 버전에 있는 베이스가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그 친구도 너무 좋았지만 또이 친구도 굉장히 느낌이 있어요. 아래쪽에 발바닥에서 나오는 이불 표현들도 너무 예쁘게 표현이 잘돼 있고요. 베이스가 피규어의 오활은 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불 끄고 이 친구를 킨 채로 아 멋있어요. 사이드 쇼, 스태츄, 쿼터 스케일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려 제가 원래 한 40만 구독자를 공약을 달성하면 깔려고 준비해놓은 1분의 1 사이즈의 레전더리 스케일 사이드쇼 마크 43이 있는데 아, 요즘 추세로는 사실 계속 못갈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나중에 조금 기회가 될때그 전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또 기회 봐서 아이언맨 마크 43 1분의 1 스케일 레전더리 스케일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관심도 저에게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